비록 저는 채식주의자지만 사실 식물도 소중한 생명이므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창조주께서는 다른 생물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감수해야 돼요 창조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자체로 우리가 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사자가 육식한다고 비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감소하고 그런데 우리 양심불량이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해서 다듬자 식물 먹는 거 가지고 찜찜하실 수는 있는데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는 마시라더 그걸. 그걸 과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풀 먹으면서 찜찜하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렇게 우주를 창조했을까 이렇게 먹더라도 보살도 하라고 인간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더통 크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서 한계는 우린 받아들이자고 우린 좀 모자란 신이에요 신의 자녀인데 좀 모자란 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계도 있고요 뭐 우리가 한계를 만든 건 아닙니다.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낳을 때 설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해 그러니까 희노애락 느끼는 게그 느끼는 기능은 신이 해 놓은 거지 우리가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에 희노애락을 느낄 거냐, 어디에 더 집착할 거냐는 우리가 정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모자란 신입니다.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수용합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신이 이러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해놓은 거는 수용합시다. 다만 거기에서 양심 불량이 과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잡읍시다. 이런 정도로 접근하세요. 그 이상을 우리가 재단하려고 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쓸데없이 재단하고또 남을 재단해가지고요 서로 불행해집니다. 선한 마음이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선한 마음이 부분적 자명에 빠졌을 때. 예. 고기 먹는다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요 아니 하늘이 고기 먹게 고기맛 알게 해 놨는데 이거 하늘을 탓해야 돼요 고기맛을 알게 해 놨어요 토끼한테 고기맛 알게 안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맛을 아는데 참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서로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 자체도 또 찜찜해요 아는데 억지로 참으려니까 그런데 일생을 고기맛 아는데 고기 안, 먹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다 가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그게 옳으냐 아니면 적절하게 먹고 서로 서로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생의 시간과 정력을 쓰다 가는 게 옳으냐 이거죠. 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 먹는 문제에 그 집착해 가지고 서로 미워하면 그게 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 더지옥갈비다라고 예수님이 외쳤죠. 먹는 게 입에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나, 그 너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남을 이해하는 말, 남을 배려한 말, 모두를 이롭게 하는 말이 안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렇죠? 예. 예. 그냥 깜냥껏 하시고요. 자기가 찜찜해서, 나는 근데 찜찜해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또 그걸 가지고 너는 양심 없냐? 이렇게 비판하지 말자고요. 그런 부분 가지고, 예. 인간으로서 분명히 가만... 감안하고 우리가 이 자연계 사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건강 때문에, 뭐 기생충 때문에,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얘기 하자고요. 그리고 고기 먹으면 수행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